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. 매일 세수하고 목욕하고 양치질하고 멋을 내어보는 이몸뚱아리를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뿐이다.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육신을 위해 돈과 시간, 열정, 정성을 쏟아 붓는다. 예뻐져라, 멋져져라 아름다워져라, 날씬해져라 병들지 마라, 늙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 하지만 이 몸은 내 의지와 내 간절한 바램과는 전혀 다르게 살찌고 야위고 병이 들락거리고 노쇠화되고 병에 노출되고 기억이 점점 상실되고 언젠가는 죽게 마련이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아내가 내 것인가 자녀가 내 것인가 친구들이 내 것인가 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닐지다 누구를 내 것이라 하고 어느 것을 내 것이라고 하던가.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나고 흩어지는 구름인 것을 미워도 내 인연 고와도 내 인연 이 세상에서 누구나 짊어지고 있는 고통인 것을 피할 수 없으면 껴안아서 내 체온으로 다 녹이자. 누가 해도 할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. 스스로 나서서 기쁘게 일하자 언제 해도 할 일이라면 미적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에 하자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 쏟자 온다고 모든 일이 풀린다면 하루 종일 울겠다. 짜증부려 일이 해결된다면 하루 종일 얼굴 찌푸리겠다. 싸워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누구와도 미친듯이 싸우겠다. 그러나 이 세상 일은 풀려가는 순서가 있고 순리가 있다. 내가 조금 양보한 그 자리 내가 조금 배려한 그 자리 내가 조금 낮춰놓은 눈높이 내가 조금 덜 챙긴 그 공간 이런 여유와 촉촉한 인심이 나보다 더부우한 이웃은 물론 다른 생명체들의 희망공간이 된다. 나와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눈물겹도록 고맙다.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정말 고마움과 감사함의 연소이다.